오늘은 정말 간편한 바지락 칼국수 요리 들어가는 재료는요 마늘, 파, 양파, 육수, 애호박, 버섯 자 치우고요 재료들은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합니다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으니까 대충 먹을 수 있을만한 크기로 자르면 됩니다 이건 토끼밥 저저 관심없는 쪽저거 바지락을 캐러 갑니다. 캔다고? 잊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단어 바다가 차다 됐다 무소? 기려빵빵빵어빵 바지락은 마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조리 전에 해함시켜줍니다아 오늘 안 풀린다 육수 먼저 우려주고면 준비 응 두부면 국물 음식은 술을 넣어서 잡내를 잡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내몸의 잡내도 잡아줘야지. 매운 거 좋아하시면 몇 개만 넣어주세요. 다될춤 다진 마늘, 국간장 마무리감, 두부면 넣고 끓이면 끝! 바지락만 직접 안잡으면 간단하게 해먹을만한 요리입니다. 두부면은 그 역시 맛이 없습니다. 일단 면이 국물 흡수를 못해서 국물요리보다는 파스타나 볶음용으로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 타바스코 중독자 오늘 한끼 개빡세다. That's it.